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하지마 오빠, 하지마하지마 가지마, 가지마, 가지하지마가지하지마가지하지마갈 거야, 하지마갈 거야, 갈 거야, 갈거갈 거야, 오,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야야 가야 돼, 야야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가 가야 된다고 <웃음> 가 가야 돼 가야 돼 꺼져 꺼져 가야 돼으더아와 <웃음> <웃음> <웃음> 가야 돼 은혜야 가 꺼져 꺼지라고? 대큐 네, 바지 근데 그런 거안 입고 하면 안 돼? <웃음> 자 여러분 제가 미국 아마존에 이어서 뉴질랜드에 가게 됐습니다. 주방이가 생기기 전에 해외 컨텐츠를 하나라도더 하고 싶어서 뉴질랜드에 가게 됐고요. 왜 가고 싶냐면 주방이가 나오면 육아를 은혜한테만 맡길 수 없고 같이 해야 되는 공동 육아를 할 거기 때문에 더 이상은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해외 컨텐츠를 한번더 기획을 하게 됐고 뉴질랜드라고하면은 굉장히 천혜의 자연 환경에서 나라의 90% 가 정글로 이루어져 아주 그런 바다도 껴 있는 아주 그런 낚시로 막 상어도 잡고 아주 그런 멋진 곳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은혜랑 2박3일 정도 제주도 여행을 하고 나서 갑니다. 자 그래서 내일 제주도로 갔다 와서 뉴질랜드 가기 직전까지 영상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은혜랑 제주도 갈짐 바로 사볼게요. Let's go. 근데 은혜가 지금 배가 진짜 많이 나왔어요. <웃음> 지금 22주 딱 됐거든요, 저희. 나보다 더 나왔다, 이제 너가, 맞지? <웃음> 응. 봐봐. 아, 잠깐만. 야, <웃음> 라미안. 아, 아니, 왜 자꾸 남의 배를 막 까? <웃음> <웃음> 내아들내이요 그럼 나도 까볼게. 야, 비슷하다, 맞지? 우와, 은혜야, 너는 오구씨 유짜네? <웃음> 우선 얘 챙기고 어얘 챙겨 아, 너너야야야상 <목소리> <웃음> 미안해 엄마가 임신하고 조금 과격해져 호르몬이 음. 어 뭐야 엄마가 있어 그래 너뭐 입을 건데 내일 일단 갈때 입을 옷을 정해봐 아아져나 왜? 내가 배가 나왔다는게너뭐가나너 업무기 뭐, 몇 시야 한번 봐봐 지금 딱 좋아 씨아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아, 아무 말도 안 했어 아! 뭐가 뭐야? <웃음> <웃음> 아무 말도 안 했잖아. 아, 읽을 거만 말해. 너무 많이 쪄어 10kg 쪘어. 10kg면 원래가 짐 <웃음> <웃음> <웃음> 싸자. 려려나 란미에 일단 출리닝 필수야, 맞지? 일단 나한테 이거 출리닝이. 저거지 맞는 거 없어. <웃음> 아, 나나 괜찮아. 환해줘. 악플 달리고 싶어? 호르몬 조절해. 너가 악플. 아. <웃음> <웃음> 화를 못내기 연애는 <웃음> 정신없이 해 주면 화를 못 내요. 아. 맞지 은혜야. 그래 이거 골라 골라라. <웃음> 이거 근데 너 진짜 안 어울리던데. 완전 내 스타일이던데? <웃음> 이때 좀 남편들이 강하게 나가야 돼요, 여러분. 너한번더 짜면 뒤진다 진짜로. 알겠어? <웃음> 뭐야? 너한번더 짜면 뒤진다. 터서랑 <웃음> 가봐. 누가 큰 건데? 옷이. <웃음> 아, 그지? 맞아. 나도. 너한번더 짜면 뒤진다. 에. 너한번더 짜면 뒤진다. 에. <웃음> 나 바지 맞는 거 없어서 바지 먼저 골라요. 바지 어떻게? 너 붙고 이거. 그거 밴딩 아니야? 반밴딩이야. 밴딩이야 이거. 그 반밴딩인데 그거 맞아? 밴딩이야. 너한번더 그렇게 개들이 면 뒤진다. 에. <웃음> <웃음> 이거 입을래 야 너무 내 스타일인데. 그럼 그 다음날 바꿔 입. 그래도 그래 그래 바꿔 입으면 돼요 여러분. 저랑 은혜랑 몸무게 비슷해가지고 같이. 네가 20kg 더 많이 떴. 그럼 여기서 내몸무게 말해도 돼? <웃음> 네너 <웃음> 끝났잖아 바지랑 이거 입으면 끝 아니야? 위에 뭐안 입어? 위에 수영복만 입고 입는 거 아니야? 그게 멋있잖아 추어아 진지해서 개빡친다 <웃음> 너 이렇게? 응. 그러면 너 둘째 날 내가 입은 것도 우리 바꿔 입으면 되잖아 응그래 너가 둘째 날 입고 싶은 거 고르면 되잖아 나 원피스 <웃음> 좀큰거 이거 그거고어 이거 밴딩이야 조금 떼긴 떼는 땡... 아 그러면 안 돼요 은혜야 그럼 너무 불편할 아, 거야 이렇게 올리면 괜찮아 <웃음> 이거 개 싫은데, 내가. 아, 아, 귀엽고 자식고 편해야 돼. 어. <웃음> 와, 진짜 개뚜비 같아. 깜짝이야. <웃음> <웃음> <웃음> 으으으, 개 싫어. <웃음> 너 엉덩이 잘개 빡친다, 여기서 보면. <웃음> <웃음> 위에 거는? 위에는 다 따로 가져가야겠네. 이거 입을 거야. <웃음> <웃음> 괜찮은데, 사이즈? 멋지다. 약간 막진용씨같아요 음, 띵, 띵, 띵, 띵, 띵, 띵. 보여드려도 돼? 잠깐 갑니다 여러분 잠깐 진짜 0.5초 <웃음> 나 그냥 딱 이렇게 입으면 될것 같은데요? 귀엽지? 근데 그 모자가 너가 너무 응. 안 어울려 괜찮은데, 얼굴이 이거? 길어가지고 머리가 더 길어 보인다고 생각해요 그럼 돼. 약간 이렇게 써야 되나? <웃음> 저 몰래 지켜보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그러면 조금 위로 더 써볼게 이거야? 어아 오케이 여기 그런 거 하나 딱 해주면 은 스타일리시해 보이거든 비돌이 같은 거 약간 헤드폰 느낌으로 아니 진짜 너 고구마 같아 내가 고구마 낳는거 아니야? <웃음> 쪽바람이 하네 <웃음> 저는 첫째 날이렇게 갈게요 이제 가자 어디 가는데? 올리브영 아왜 또? 안간게 오래됐어 올리바왜 나왔어? 아, 뭐야, 이씨. <웃음> 저 아까는 만지게 좋줬는데 지금 왜 그래? 저희가 고양이 집을 이렇게 해줬거든요. 여기 안에서 서로 의존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더라고요. 너 이제 갈 거야? 앉아도 돼? 거 봐, 만지게 해주네. 아까는 왜못 만지겠어? 자, 눈 보세요, 여러분. 저기 위에 다 쌓여있고, 거의 눈이 50cm 가량 와가지고, 이것도 다 얼었어요. 지금 제설이 불가합니다. 얼른 타. 쇼. 파야. 여보 내릴 수 있어? <웃음> 안되면 하지마 안되면 안 올리브영 못 사는 거지 뭐어떻게 야야야 오빠 빨리 빼줘 <웃음> <웃음> 됐다 아유. 일단 올리브영 갔다올게요 못뭐 샀어? 키스미? 오늘 내 수염에 찔릴 준비 <웃음> 아, 저희 올리브영에서 나왔는데 구독자분이 이걸 갑자기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빨리 절해 <웃음> 아야야야야 개쓰레기 만드네 바로 <웃음> 와 진짜 이거 너무 감사합니다 1월 24일 올리브영에서 이거 선물로 주신 구독자분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와 아몬드 너무 좋아한대나 여기 또잘 먹겠다 넌 아몬드 안좋아하지 않나? 좋아 <웃음> 근데 괜찮아 딱 봐도 곰팡이 분이셨어 <웃음> 자 여러분 뭐 은혜가 오랜만에 양꼬치를 먹으러 와줬습니다 은혜가 사실 별로 안좋아하는데 너는 양꼬치 안 먹을거지? 버버라우 보고버서 청경채 위샹로우 너 해봐 위샹로우 오우 양장육수 뭐냐고? ㅋ ㅋ 바저 여러분 다 먹고 찍을 거예요 왜냐면 제주도에서 계속 먹는 것만 찍을 예정이니까 그라크만라 <웃음> 너무 추워 오늘 영하 16도에요 서모 <웃음> <웃음> 엄마 나 엄마 엄마 장만 <웃음> 이리와 아빠 인사해야지 <웃음> 뭘거래임마 그래, 여보 뭐해 이제? 오빠 <웃음> 설거지 좀 해줘 설거지? 어 알았어 <웃음> 여보 <웃음> 어, 왜흐흐 <웃음> 뭐 필요한 거 있어? 아니 으 찌찌찌 안 옆에 보이는 거 개죽 개죽같다고 할 뻔했네 <웃음> <웃음> <웃음> 설거지하고 얼른 자자 <웃음> 진짜 튼실하다 여보 으아 <웃음> 씨 <웃음> <웃음> <웃음> 오우 따뜻해 와 지금 공항 가려고 차 탔거든요 <웃음> 영하 14도입니다 개 미쳤어요 와자 여러분 양양 국채공항 도착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티켓팅 했거든요 우유라도 먹어야 되나? 편의점을 어슬렁거리네 새벽 6시에 배고파하는 여자랑 살아본 적 있는가? 사먹 아니야 좀 먹어 우유라도 먹을까? 새벽 6시에 편의점으로 <웃음> 알아서알아살 알았어 알아서, 알아서. 우유 먹을 거야? 누나 먹자 하나를 는안누나 먹고 싶은데 새벽 6시에 혼자 <웃음> 나만 두 명이 알아보시 체크인하고 탑승수석 했는데 저 먼저 들어요 저한테 아하고다 은혜한테만 응. 은혜님 아... 제대로 화장실에서 어떻게 알아보세요조파마 어, <웃음> <웃음> 어, 왜? 어떻셨어요주가 하면서 아들한테도 엄마보내 이렇게 이다 <웃음> 저희는 8시 25분 비행기로 출발합니다 연애가 그만해. 이제 너 알아본 사람 없을 걸. 이게 아니로 비행기에서 마스크 없었어. <웃음> 그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화장을 하냐. <웃음> 자 비행기 타러 와가지고 연애가 비행기 공포증 이 있어서 또 덜덜 떨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귀개 떨고 있죠 지금. 귀야? <웃음> 너 이제 귀졌다 하던야 어. <웃음> 눈치 보면서 찍고 있어요 항상. 자,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렌트하러 갈게요. 자, 여러분 이제 출발하는데 저희가 너무 좋아하는 갈비 짬뽕 집이 있어요. 심지어 거기 아드님이 구독자 분이시기도 하고 이거 우연인데 거기 맛집이에요. 제가 거기 가서 먹을게요. 하... 개빡치지. 대 개고픈데. 밑에 짬뽕집 맛있어. 여기 체인인데 맛있어 그래도. 여기서 배고프니까 짬뽕만 딱 먹고 또 먹으면 되잖아. 갈치 이런 거. 빨리 먹어봐 만족할 거야. 맛있어? 맛있지? 그래 그게 다지. 짬뽕은 최고인 게. 음야 거기만큼 맛있다 맞지? 아맛있다 <웃음> 제주도 오면은 저희가 항상 가는 빈티지샵이 있거든요 오늘은 거기를 왔습니다 오사이헐 사이. 크리스탈님 오 카이님 카이님 오 라미라님 너무꺼운데? 나는 그냥 일게 유튜버 지 뭐. 야 이거 봐봐 그냥 바지 벌써 예쁘잖아 진짜 바지 안... 와싱아 맞다 어, 이거 사려고 했는데 뭐뭐와 뭐. 진짜 거짓말 송남방사사사 사, 사, 사. 같이 입을 거 사자 사이즈 맞아? 응오 오늘 괜찮네 어 오늘 이거 이거도 괜찮을 거 같은데 그거, 그거 내 거잖아 이거 내 거잖아 <웃음> <웃음> 원래 6 3천원인데요 할인 들어가면 3만... <웃음> 너무 싸게 해주시나요? <웃음> 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웃음> <웃음> 아유 감사합니다 표사씨 너무 즐거워 먹고 있어서 아, 진짜? 아유 진짜요 아, 아더살걸 <웃음> <웃음> 불편하지 않으시면 뭐 하나 선물 드리고 싶어가지고 아 불편할 리가요 그러면 <웃음> 싸인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볼거 같아. 아니.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아니 이게 <웃음> 뭐예요? 샘플로 나온다는데 네. 실제로 경험하할수 있는 아, 오픈너고요 마음 같아서 더 잔뜩 챙겨주시면 아니 아니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확신이 안 네. 아, 네. 되면 사인은 아, 좀아예 네. 그럼요 더까지 또 부탁드리면 <웃음> 친구가 언젠가 음. 만나거든 꼭 자기 이름을 삭자 새겨달라고 아, 아 진짜요? 어. 이름은 양영철이 진짜 감사합니다 아, 아유 알겠어요 친구 꼭 아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네 좋은 하루 되십네 수고하세요 오사인 에버리 ypt 최고 나 사인 근데 여기 걸리는 거 아니잖아. <웃음> <웃음> 양영철님 최고. <웃음> 다음 목적시 어디인가요? 화병 사고. 화병을 왜 사? 제주도 와서. <웃음> 개진다 같네. <웃음> <웃음> 벌써 귀엽네. <웃음> 너 지금 이런 거 사고 싶은 거잖아. 응. 조건 하나만 달게 그러면. 너눈눈 눈 진짜 간절하다 지금. 밝은 <웃음> 눈에 광인 느낌이야. 지금 안 사주면 날 죽여버릴 거 같아. 저거.. <웃음> 저거 하나만 닿을게요 네. 조화로운 걸사 아... 하나 아이템이 예쁜 거 말고 이거 이거 때 뭐? 미친 하나도 안 조화로워 우리 집이랑 우리 집 말고 그 옆집도 안 조화로워 어, 이거 이거는 불닭개비 갖다 줄 테니까 페인트 칠해 그냥 사지 말라는 거네 <웃음> 어디 가나 족적을 남겨야 된다 했습니다 아 예쁘다 이 군소는 은혜예요 잘 샀습니다 아이고씨. 엄청 자제했어 자제했어? 잘했어 잘했어 야 좋아? <웃음> 오, 야, 진짜 예쁘다, 근데. 나쁘지 않은데? 이거 봐봐. 이거 다짠 거야. 저희는 이런 거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Fire! 오늘 10만 원 주셨어. 어디? 헐. 주인분 아주 되신 분이다. 이제 뭐할 거야, 근데? 좀 쉬어야지. 한숨 할까? 아니? 한숨 잘까 말고. 한숨 할까? 아, 미친 다 자기 다 잤어. 나. 다시 할게. 자기 잘 잤어. 마지막으로 할게. 자기야 자자 배고파 임신하고 <웃음> 맨날 숙소하고 장만 원래 저희가 놀 때는 이렇게 안 놀았거든요 항상 숙소는 밤에 와서 자는 거끝 은혜 임신하고 나서는 오면 좀 쉬어야 돼요 진짜 그래가지고 뭐 와서 또 은혜 지금 자고 일어왔어 시끄러 말하고 있잖아 <웃음> <웃음> 근데 낮잠 자면 소화가 안돼 그러니까 너 여기 털도 지금 다 눌려가지고 다사가 털이 왜 이렇게 많아? 어디 사람이야? 원래 털이 많은 미인이네 <웃음> 병XX. <웃음> 밥 먹으러 갈게요, 여러분. 왔는데 흑돼지 한 먹어야죠. 흑돼지 추배. 은혜가 여기 고집을장인 장모님 환갑 가가지고 <웃음> <웃음> 아, 만약에, 이렇게 드리면은 고기를 좀더게 부드럽게 드실 수 있고요. 아, 이거 뭘래? 껍데기 안 좋아서. 네, 네. 맛있었어? 그런데? 네, 네. 음. 음. 음. 너무 맛있다. 사람 많아서 다 먹고 찍을게요. 아유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임산부들이 산책을 좀 많이 해줘야 됩니다. 아, 저거 하자. 저거. 인혁 안 돼. 아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아 무슨 돈을 아, 왜 샀다고? 아, 아, 아, 아, 아, 아. 현금 <웃음> 있지 너? 없어 주시우스 나오면 1 0번에한대 무슨 저걸아 가자 가자 뭐 가지고 싶어? 만원짜리 있네? 만원에 12회 <웃음> 만원 해보자 안돼 <웃음> <웃음> 여러분 안돼 네. 합격 너의 생활력을 봤다 <웃음> 옆에 편의점 있으니까 뭐 사서 바꿔 보자 <웃음> 아니 한 3천원씩 사가지고 7천원 남겨서 저거 해야지 무슨 15,800원을 사가지고 <웃음> 2만원을 내고 4천원을 남겼어? 벌써 9천원이길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웃음> 오 올려 올려. 어. 힘줘 힘줘. 나야. <웃음> 너 해봐, 너 해봐. <웃음> <웃음> <웃음> 해봐. 해봐 해봐. 해봐 해봐. 우 와. 아까 못하기 한 사람 맞아? <웃음> 한번 더. 한번 더. <웃음> 들어왔어 들어왔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은혜가 평소에 인형뽑기 못하게 하거든요 야야야야 장난하냐 5천원짜리 하나 너 마지막이야 대신에 아니 안? 그럼 마지막으로 처음 아니 아니야 그럼 안돼 아니야 그럼 도박이야 이성의 끈을 잡을게 그래 이성의 끈을 잡아라 <웃음> 야 아니야 잘못했어 아유 다리 쪼그라스뭐손 <웃음> 멀리는 거 진짜 개 웃기네 너딱5천원 끝이야 살짝 왼쪽 됐어 그렇지 그렇지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다야야다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아야야야야아야 야야야야 야, 그냥. 아. 오야 이제 여기서 알지? 다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다왔어다왔어 안 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뭐 아.. 아니 아니 아니 야 진짜 <웃음> 가자 오? 어? 남았어 남았어 뒤로 걸릴 것 같은데? 헤헤 아 이거 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뒤로 걸린다 했지? 아, 되는 줄 알았네. 됐어, 가자. <웃음> 닥쳐, 이제 안 돼. 됐어, <웃음> 남아. <웃음> 카메구 천원더 할래? <웃음> 안 돼, 가자. 자, 여러분, 이제 집으로 가서 좀 쉬도록 할게요. 잘 자. 나 어, 어, 다시 할게. 어, 우리 엄마 보고 있거든. 잘 자, 은혜야. 잘 자. 다시 할게 우리 아빠 보고 있거든. 응. 잘 자. 잘 자, 사랑해. <웃음> <웃음> 자러분 지금 다음 날 돼가지고 짐벨려고 하고 있는데 코피가 개철철 나가지고 코에 수셔 박았습니다. 뽑아봐서 오 모자이크해줘 성훈아. 자러면 저희는 은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가지 덮밥을 파는 식당인데 거기로 지금 바로 가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여러분 여기입니다 식당. 자러면 나왔습니다 미쳤어 요 미쳤어. 뽑아봐 가지 덮밥 진짜 맛있겠지? <웃음> 어나 가지 싫어. 이거 그리고 거기 엄청 맛있는 거. 같아. 그냥 흥분도를 좀 놔줘. 너 목소리해줘. <웃음> <웃음> 하나 퍼가지고. 춥배 태국에서 동파육이는걸 처음 먹어봤었거든요 진짜 맛있네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너무 맛있어 가지 덮밥한데? 맛있어 출 음. 마파두부 덮밥 같은 느낌이네 약간 내가 진짜 좋아하는 면이다 이거 얇은 면 장인어른 추룩추룩밥 없어? 어. 추룩추룩 진짜 물이 너무 나빠 미안해 미안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이렇게 맛있는 거는 영상 찍으면서 먹는 게 아니라 다 먹고 찍을게요 너 배불러, 뒤질 거 같아 우리에게 둘째가 생겼습니다 이름은 가지, <웃음> 셋째는 거지 <웃음> 어? 왜? 여기 산책하다갈 거예요 배부르니까요 <웃음> 너 식으로 한번 찍어봐 여기에 풀도 있고요 여긴 남의 집이에요 저 나무는 향나무예요 그리고 얘는 돼지새끼인데 가져갈 사람 가져가세요 너 근데 멋있지 않아? 응.. 초코파이 음, 약간... 같아 <웃음> 어디 갈까 어, 우리 인형 해수이야? 뭔데? 아.. 이 새끼 인형 뽑기 롯댔다 저거 코코 어, 뽑겠다 참... <웃음> 진짜 오늘은 한 번만 할 거야 천 원만 할 거야 진짜로? <웃음> <웃음> 진짜 안할 거야 사진가 나왔거든요? 포토 이거 하나 찍게요 너무 아 진짜 하지 말라고. 아그엄 <웃음> 뭐야? 주문서 놓고 무심하게 꾹 1초 남았을 때 아싸여러분 3년만에 뽀뽀했습니다 주방이 생긴데 뽀뽀 건너뛰고 했거든요 여러분 은혜가 이거는 포토샵이 잘 돼있어서 얼굴 괜찮대요 와, 저거 뽀뽀하고 있는 거 너무 개빡센데 저거 야요너 너무 억지로 했는데? 자 이제 여러분 저희 카페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카페 앞에 바다왔는데 제주도 바다는 너무 맑아 맞지? 수영 1도 못하게 멀쑥이야 헐 개맛있겠다 <웃음> 아니 더러워 더럽다니까 <웃음> 너 진짜 무서워하는 거 같은데? 아씨 침졌너 <웃음> 진짜 무서워해줄까? 떠나라 너를 위하여 한참 아 오빠 짜증이 때리면 원래 제대로 돌아오기로 했잖아 <웃음> <웃음> 자여분 지금 마지막으로 할 숙소 왔습니다 오 좋은데 어제는 저희가 제주도에서 서쪽에 있었고 오늘은 동쪽으로 이동했어요 오케이. 과연 <웃음> 솔 찐인데? 오유 여기 바가진거 아니구나 여긴 무슨 뷰야? 당근 할머니 그. <웃음> 저래서 당근 수확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제 저희가 어디로 갈 거냐면요 아웃도어 그런 샵이 있더라고요 혹시나 뉴질랜드에 갈때 필요한 아웃도어 옷이라든가 그런 게 필요한 게 있으면 구비하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이쁘다 근데 이런 거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뉴질랜드 가서 도둑 맞을 수도 있으니까 <웃음> <웃음> 진짜 가지고 다닐 것만 사세요야 이거다 이거 그야야나 <웃음> <은혜야. 웃음> 이거 한 번만 어? 야, 좀 찾았다 맞지? 솔직히 너도 어? 뭐야? 보스니까 이상한데? <웃음> 얼굴은 왜 이렇게 길지? <웃음> 이거 뉴질랜드에서 필요할 것 같아 이런 거막 깨고 하면은 맞지? 이거 가방에 넣어도 돼야야 이거 좋다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아근데 컨텐츠 하면서 매일 가방이랑 망치 이거 해가지고 이거 소라기라니까 답 두드러 패가지고 먹을 거야 진짜 찌질이 같아 여기 해가지고 뉴질랜드에서 낚시로 상어 하다 갑자기 상어 잡힌 거딱 꺼내가지고 망치고 으악, 으악. 자 이제 은혜랑 밥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만월당 알지? 어헐너 아이유 닮았다 아 미친 새끼 <웃음> 지린다 은혜야 빨리 먹어봐 야 이게 뭐야 고마워 안줘 제발 줘 총백 음. 왜 맛있어 빨리 먹어 아이고 여기 만월당에서 서비스를 주셨습니다 구독자 분이 있서 아이고 이 비싸 스테이크 샐러드를 아이고 아이고 잘 먹겠습니다 만월당 화이팅 양념청님 최고 만월당 축 음 정말 맛있어 양념청 최고 헐 만월탕에서 귤도 좋습니다 임신 축하드린다 그리고 심지어 저기 사인 받아서 자랑하고 계셔 아싸 제주도에서 사인 두개 했다 목표는 내일까지 세개 <웃음> <웃음>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자러분 지금 다시 숙소 왔습니다 자고 내일 오후 7시 비행기이기 때문에 오후 5시까지 또 시간이 있거든요 그리고 내일 은혜랑 만삭사진을 찍으려고 만삭사진은 아니지 아 만삭이 아니지 아니 보는 게 만삭이어가지고 뭐야, <웃음> 만상 사이 아니고 23주차 촬영 내일 셀프 흑백 사진관 예약을 해놔 가지고 거기로 가서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내일 봐요 라떡 나타. 자 여러분 지금 오전 9시거든요 저희 돼지라 가지고 일어나자마자 브런치 쳐먹으러 갑니다 어우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데? <웃음> 한 60년대 가수가 아야 <웃음> 미쳤는데? 다 벗고 찍을게요 자 여러분 저희가 거센 비바람을 뚫고 은혜 만삭같은 23주 출빵이 사진을 찍어놨 왔습니다 이거 거의 미친놈 아니에요? <웃음> Best <laughs> <laughs> <laughs> <laughs> 사진 고르고 있는데 <웃음> 이거 오라모턴 아니야? 자 여러분 일단 사진가에서 이렇게 받았거든요 이건 집에 가서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돼지니까 밥 먹으러 갈게요 아 배고파 저랑 은혜랑 진짜 웨이팅 안 하거든요 웨이팅 할 바에는 그냥 옆에 있는 가게 가서 먹자 라는 주인데 여기는 꼭 너무 먹어보고 싶어요 갈치솥밥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맛있겠지? <웃음> 다 발라져 있는 거래 갈치 난 이거 한번 먹어보고 싶어 이게 뼈가 발라져 있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퍼서 이렇게 먹으면 된다고 해요 <웃음> 야 먹어봐 맛있어? 어 맛있으니까 다 먹고 지을요 다상 내삭자 여러분 저희 오늘 마지막 코스가 있는데 저희가 저번에 처음으로 구독자 초청 해가지고 혜인이 석현이 타쿠라떼 올렸던 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중에 라떼 있잖아요 혜인이 가 제주에서 1년살이를 하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잠깐 카페라도 가서 비행기 뜨기 전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 고 혜인이가 나오기 싫다는데? 너 혜인이 <웃음> 가스라이팅 야 혜인아 <웃음> 은혜가 59분에 야, 1분 남았지 이랬는데 <웃음> 멈췄으면 롯될 뻔했어 엎드로 뻗쳐 어우 <웃음> 개무섭 어때? 제주, 제주 많이 어, 어. 바람 많이 불고 아, 비 많이 오고 비 많이 온구나 근데 석현이랑 떨어져 있잖아 네 좋아? <웃음> 근데 오빠가 너무 많이 아쉬워 아 그러니까 <웃음> 저저번주인가? 석현이 아, 왔던 그게 이게 없을 때 석현이 욕하고 하는 거야 원래 <웃음> 석현이 단점이 뭐야? 얼마 되서 여기 온지? 한달 벌써? 네, 돈 뭐해요 오지? 아직 탱자탱자 들고 있어요 일할 거야, 여기서? 네 무슨 일 하게요? 오늘 이제 바니스타를 했기 때문에 카페에서 해루질 이런 건 해볼 생각이 없고 안 그래도... 할머니들 돈나? 어, 맞네요 안 그래도 오빠 잠깐 놀러 왔을 때가습장아 가까우라고 그래 석현이 쫄짱개 잡고 있었다고 인스타 스토리 보니까 평소처럼 한입에 먹어 헤이 혜인이 왔다고 또격식 차려야지 <웃음> 석현이 언제 한번 와? 한 달에 한번 이렇게? 얼마나 만났다 했지? 3년 년넘었어 그러면 네. 한 달에 한 번이면 참 좋네 왜날 쳐다봐 혜인이 <웃음> 앞에서 덜덜 떨고 싶지 않은데? <웃음> 궁금한 거 있어 우리 그때 영상 나가고 영상 몇번 봤어? <웃음> <웃음> 내 친구 알아? 혹시 캠핑 같이 했던 <웃음> 그욕 많이 하시는 어, 친구 걔는 한 40번 봤거든 자기 거를 <웃음> 저도 한 10번 정도 <웃음> 제가 나오는 게 너무 신기했고 음. 아. 남들 시선에서 제 모습 아 처음 먹어요 주변에서는 뭐래? 일단 아무 말 없으시다가 영상 잘 봤어요 <웃음> <웃음> 저희 부모님도 다 보시고 아빠 다웃났어요 아빠 엄청 웃었어요 아 진짜 다행이시다 아버님 지금 또 웃고 계시겠네 <웃음> 어. 그, 뭐, 트 <웃음> 석현이 울고 있고. <웃음> 친구들은 뭐라 해? 조금 뜨거웠어요. 아, 그래, 아. <웃음> 제가 일부러. 그걸 말안 했다며. 응, 그냥 영상 나가고 난 다음에. <웃음> 너 이거 뭐냐. 그러니까. 아, 이거 진짜. 아, <웃음> 뜨거워. 응. 너가 주인공이었구나. <웃음> 석현아. 네, 형님. 뭐해? 저 그냥 쉬고 있습니다. 왜안 왔어? 애매해가지고. 혜인이 부모님 오신다고 그래서 지금. 혜인이 부모님 피해서 안 왔구나. 네. <웃음> <웃음> 석현아, 미안한데, 이거 브이로그로 찍히고 있거든. 뭐, <웃음> 뭐? <웃음> 석현 다음에 보자. 나 너무 보고 싶어요. 어 너. 다음에 보자. 쫄 짱게 잡는 거 알려줄게. <웃음> 너는 통화 <똥> 안 해? 네. <웃음> <웃음> 내 폰으로 전화한 줄 알았네. 해인아 <웃음> 다음에 석현이랑 놀러 와. 네. 석현이한테 영상 편지 하나 해. 가네라. <웃음> <웃음> 자 이제 해인이랑 헤어지고 셔틀 타고 공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 겁먹은 뒷모습을 보세요. 지금 비행기 탈 생각에 걱정뿐이 뒷모습. <웃음> 여러 <여보>, 이게 맞아? 안 <웃음> 갈래. 갈수 있어. 여러분 이거 다 눈이에요 눈. <웃음> 엄마 내일같이 내가... <웃음> <웃음> 자 여러분 강한 눈보라를 뚫고 탑승을 했습니다 은혜가 아주 두려움에 떨고 있죠? <웃음> 눈빛 보세요 자 여러분 양양가서 볼게요 아무 일 없으면 그럼 <웃음> 보자 <웃음> 여러분 은혜가 비록 무서워서 바지에 똥물 싸긴 했는데 무사이 도착을 했거든요 <웃음> <웃음> <웃음> 상만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만아 잘 있었지? 자, 여러분 내일은 쇼팡이 병원 가는 거 잠깐 찍을게요 잘자 여보 고생했어 음, 부부 어. <웃음> 다시 할게요. 우리 아빠, 엄마 다 보고 있다. 잘 들어보고 생해서 출애. 마이신. 여러분 지금 산부인과 산무이과 도착했는데 산부인과로 옮겼습니다. 왜냐면은 기존에 가던데는 출산을 안 하고 여기는 이제 출산을 하는 산부인과거든요. 바힌산부인과라 은혜가 긴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덜덜 떨고 있는데 가서 위로 좀 해줄게요. 여기 다들 꺼꾸리네 머리물 있어요. 온천이에요. 꽃이. 음, 방에 있는 건강하답니다 여러분 사실 딸입니다 아들이 아들로 주로 주자 이제 집에 가서 짐 한번 싸보도록 할게요 뉴질랜드지 뭐야 아니 밝게는 해야 되잖아 영상인데 나도 가기 여너가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뭐 갔다 올게 갈까 조심하고 어? 잘 지내고 있어 어 조심해 자유다! <웃음>